유래한 노래 그 인디스탄스 컴필 앨범 리메이크에서 녹음하게 돼서 게나일 사운드의 그 많은 차를 뚫고 오게 됐습니다. 뭐해요? 게나리 사운드에 뭐하러 왔어요? 준이가 떡 썰어 왔죠. 아이씨. 뭐하러 왔지? 저는 녹음하러 왔습니다. 다다다다 환상적인 소감입니다. 떡 썰어 왔네. 네. 뭐 뭐하러 왔냐고요? 노하인 <목소리> 진짜 좋아. 첫 번째 EP에 들어있는 뉴라는 노래고요. 공연에서도 좀 신나게 할수 있는 곡이고 메시지를 좀 많이 담은 곡인데 같이 부르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라서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. New라는 노래고요. 기대 많이 했습니다. 어, 말 너무 많았고요. 네. 여러분. 이거님 18년 8월 9일, 9일 7시 이후 고향 아람 유일 공연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필수시고 9일에 만나요 안녕 Q 셨나요아 그런거 왜 물어봐요 안샀어요 GUTV 4화는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? 저도, 저도 몰라요 <웃음>